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우리는 연인끼리 싸울 때가 있죠. 그런데 싸우고 나서 빠르게 화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요 싸우고 나서 감정이 더 엉망이 되어 이별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화해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서로의 감정이 안 좋게 흘러가는지 나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인끼리 싸웠을 때요그 싸움은 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요 나와 내 상대방의 의견이 안 맞으니까 누구도 그 상황에서는 자기 의견을 상대방이 이해해 주거나 인정해 주길 바라니까 일어날 거예요. 근데 결국에 싸움으로 끝났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요 분명 이런 싸움들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고는 있어요. 그리고 싸운 이후에 내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죠. 그럼 그 싸움 이후에 빠르게 화해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이 그런 작용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상대방하고 싸웠는데요. 그 이후에 돌아보니까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 있어 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내가 했던 말들을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좀 그랬던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자꾸 내 스스로 미안해져요. 그래서 이런 내 마음의 불편함도 신경 쓰이고요. 내 상대방이 힘들어하거나 속상해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 마음이 또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도 달래주고 싶고요. 나도 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화해를 요청하죠. 그런데 이렇게 화해 요청을 했을 때내 스스로도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그 진심이 담긴 상태로 상대에게 화해를 요청했기 때문에 적지 않내 상대방도 그런 내 마음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상대방도 아직은 마음이 덜 풀린 상태이지만 그래도 그 진정성이 좀 느껴지니까 마지못해 그걸 또 수용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실수했던 부분을 또 상대방에게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화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두 번째로 요 감정이 더 엉망이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나도 그 사람도요 우리 서로 싸우는 게 싫은 건 동일한데요 싸우고 나서 너무 억울해요 너무 아파요 그리고 나도 지금 기분이 영 불편해요 이런 싸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감정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상대방에게 화해를 요청해 볼까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요 그게 자신이 없어요 내가 화해를 요청했을 때내 상대방이 받아줄지 잘 모르겠어요 또는 내가 상대방에게 화해를 요청했을 때그 사람이 오히려 더 나에게 퍼부을까봐 또 걱정이 돼요 이런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겠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요그 마음이 또영 불편해져요 안 하고 있는 게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우리는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화해를 요청하지 않는, 안을 수 있는 내 합당한 이유를 찾게 되겠죠. 그 다음부터 우리는 내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했다라는 부분들을 자꾸 찾게 돼요. 나도 이럴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네가 잘못한 건데 내가 그러는 건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부분만큼은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걸 자꾸 곱씹어 보게 되거든요 그걸 곱씹어야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화해 요청을 안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해오는 게 맞겠다 라고 내 용기 없는 마음을 자꾸 그렇게 합리화 시켜 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내 합리화를 위해서 내가 용기를 내지 못해서 상대에게 화해 요청을 안 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요 그 합리화를 하는 과정에서 요내 상대방이 더 잘못했다는 라 부분을 찾아야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의 잘못을 곱씹어 보면서 내 스스로가 더 화가 난다는 거죠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더 과장해서 더 크게 만들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다가 화해 요청은 커녕 상대방을 더 미워하는 감정을 갖게 됐고요 그럴 때내 상대방이 요 나에게 화해 요청을 해왔을 때 나는 이 마음을 쉽게 푸는 것조차가 안 되는 상태로 만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상대방과 싸우고 난 뒤에 아무 생각 없이 좀 있었더라면 차라리 쉽게 화해를 할수 있었던 부분을 내가 용기내서 다가서지 못할 때 그런 내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상대에 대한 원망을 조금 더 찾다 보니까 상대와의 감정이 더안 좋아지는 걸 거고요. 혹여 상대방이 나한테 화해 요청을 해왔을 때그 감정에 내가 휘말려져서 나 스스로 내 감정을 더 악화시켜놨기 때문에 내 상대방은 내가 이런 반응까지 보이는 것이 더 이해가 안 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던 상대방도 나라는 사람에게 지친 마음으로 또 돌아서겠죠. 그러니까 사실 요 화해를 잘하는 사람들이나 화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 이두가지 경우에서 우리 모두는 그 상황을 빨리 피하고그 상황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라 바람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 화해를 잘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용기가 있는 사람일 거고요. 화해를 잘 못하는 사람은요. 내 마음에 겁이 많아서 두려움이 많아서 그것들을 나도 모르게 방어하다 보니까 화해를 잘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 놓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화해를 잘 못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힘든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자기 감정을 그렇게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더 힘든 상황에 몰아넣고 있게 되는 거겠죠. 한 번의 싸움에서 화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구분을 이렇게 지어본다면요. 특정 싸움에서 화해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요. 어쩌면 우리가 긴 연애를 봤을 때 처음에 우리는요. 상대에게 화해를 잘하는 사람으로 다가가요. 그러니까 만난 지 얼마 안 되거나 한참 우리가 좋을 때는요. 그래 내가 그 사람한테 좀 너무했던 것 같아가 좀더잘 되는 상태일 거고요. 오랜 연애를 해왔던 사람이나 그렇지 않아도 요 근래에 자꾸 삐걱거림이 있었던 상황이라면요 초창기에 화해를 잘했던 사람들도요 나중에는요 이번만큼은 그렇게 넘어갈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내 스스로를 합리화하고요 그 행동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내 상대방이 이 정도로 잘못했다는 라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겠죠 그게 사실처럼 내 안에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감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다 보면 싸운 이후에 그 감정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이별까지 맞이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싸우기 전까지는 우리 서로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싸움 한 번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도 생각을 하시겠죠 나는 요 화해를 잘할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인지 나는 요 화해를 하고는 싶은데 무서워서 겁이 많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요 지금 화해를 잘할수 있는 상태의 연인인지 아니면 싸움이 일어나면 이별까지 달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지 나는 어떤 캐릭터고 우리의 연애 상태는 지금 어느 곳까지 다다랐는지 알고 있어야 후회나 아픈 기억들을 만들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의 방식이 옳고 누구의 방식이 그르다가 아니라 나도 내 마음이 그게 아닌데 그게 잘안될 때가 있는 것처럼 내 상대방도 그게 아닌데 그걸 우리가 서로 먼저 다가가 줄때 용기를 내어줄 때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 아닐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